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결혼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찾아서 내 상대방에게 접근해 봐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네요 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남자는 회사를 다니고요 아내는 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고 있어요 남편은 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요 저녁때 집에 돌아오면 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요 아내는 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을 챙기고요 그리고 나서 집안일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돌아오면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남편이 돌아왔을 때또 남편을 케어하게 되겠죠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분명 아내 입장에서요 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때 돌아와서 지친 몸으로 또 자는구나 라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오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있겠죠 역시 남편도요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고 또 저녁때 돌아오는 다람쥐챗바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불만 없이 나하고 지내주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이 부부가 참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주말이 됐거든요. 남편은요. 일주일 내내 바쁘게 지냈으니까 주말 동안에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심이 조금 생길 수 있겠죠.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요. 이번 주말에는 요내 남편이 나와 데이트를 하거나 나들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죠? 아내인 내 입장에서는 요내 남편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남편이 쉬고 싶어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그래도 이번 주말에 같이 나들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둘만의 시간을 가진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남편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남편도 요 일주일 내내 바쁘게 잘 지내왔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말은 너무 쉬고 싶은데요. 어쩌죠? 내 아내가 나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말에 분명 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느끼고도 있어요. 그러고도 싶은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 아내가 조금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봐요 서로가 얼마나 애써주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욕구들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내 상대방에게 조금 더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마음들이 깔려있는 분들이라면 요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또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토요일이 됐어요. 하루 종일 남편이 TV 앞에만 누워있고요. 아무것도 안하고 띵까띵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아내인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피곤하니까 쉬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내심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한 번쯤 당신 어디 가고 싶어? 우리 이번 주에는 좀 나들이 좀 할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요. 쉬고 싶기는 한데 아내가 그걸 바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넌지시 체크는 해보기는 해요. 근데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 쉬고 싶은 거기 때문에요. 아내의 눈치를 보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리드해주지는 못하게 되겠죠. 어쩌면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아내의 생각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혹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내의 기분을 체크하는 질문을 해요 또 가끔은요 당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아내인 내 입장에서는 요그 말을 들었을 때내 남편이 피곤한 걸 알고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도 남편을 배려한다고요 아니 그런 거 없어 괜찮아 당신 피곤할 텐데 그냥 쉬어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내 마음 속에서는 사실 진짜 쉬기를 바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이 좀 엔돌핀이 돌아서 나를 흥겹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은요, 아내가 지금 딱히 가고 싶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하게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중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때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 편해지기 위한 합리화를 하게 돼요. 근데 아내인 내 입장에서는 요 그렇게 말을 했어도 정말 가줄 생각이 있거나 그렇게 내 마음을 집중적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이라면 나를 어떻게든지 리드해주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역시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는 짜증이 나요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서 쉬는 기분이 들게 될 거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배려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짜증은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배려를 해줘야 될 포지션에 놓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점점 대화가 없어져요. 서로가 어쩌면 알고 있어요. 안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건 알면서도 그 상태에서 터트리기가 무서워서 회피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조금 더 배려해주고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만 커지고 있어요. 다시 남편은요. 아내의 기분이 좀안 좋은지 좋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아내는요. 아닌 척은 하고 있지만 이미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던지는 말들이 그렇게 다정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은요. 뭔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또내 기분을 체크하려고 는 하는데 아내인 내 입장에서는요. 체크만 하면 뭐하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결국 자기 마음 편하려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날수 있겠죠. 분명히 처음에는 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약간의 욕구 불만이 있었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가 자기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TV를 보다가 요마음의 불편해진 아내가 요나 일찍 잔다고 안방에 들어가 버리네요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가 보내는 사인이 나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다 라는 사인으로 충분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달래 주려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내를 달래 주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많이 짜증 나겠죠 왜 그런지 알 텐데요 왜 자꾸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신경이 쓰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써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요 이제 와서 내가 뭔가 요구하기에는 삐지고 소심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또 말을 못 하겠죠 이제 서로의 감정이 더 짜증나고 불편한 마음만 커지니까 누군가 하나가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항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뭘 말을 해야 내가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꼭 그걸 말을 해야 알아 당신 예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당신 쉬고 싶으니까 쉬게 해줬잖아 근데 왜 그래 내 마음 내가 알아서 추스릴 텐데 왜 정말 풀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런 말을 들은 남편은요 또 자기 항변을 하겠죠. 아 나도 피곤해서 그런 거고 당신이 아까 쉬라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감정만 다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변명을 해서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지만 자기가 더 고생하고 있다고 자기가 더 힘들다는 라 말을 하게 되겠죠. 남편 입장에서는요, 당신도 일주일 내내 힘든 거 알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피곤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유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거나 힐링하는 방법도 분명히 다르다고요. 아내는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남편과 오붓한 시간에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하면서 여유있게 즐기고, 로맨틱한 시간을 좀 가지면서 힐링을 해야 다시 일주일을 견뎌낼 힘이 있는데, 남편은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자기에겐 힐링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힐링 방식이 달라서 충돌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남편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해줄 거면 해주고 나서 자기가 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거든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부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차라리 아내에게 내 입장을 부탁해서 배려를 제대로 받는 게맞지 않을까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고생하고 나 위해 주는지 알아 그래서 이번 주말에 당신하고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번 주말만 나좀 쉬고 우리 다음 주에 계획을 좀 세워보면 어떨까 내가 좀 미안해.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이번 주말만 당신이 좀 이해해주고 그렇게 바라봐 줄수 있을까? 이번 주말은 당신이 좀 그렇게 나 한번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부탁 좀 할게. 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요. 이번 주말은 확실히 내가 배려해주고 생색이라도 날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말은 기대해 볼수 있잖아요. 반대로요. 아내 입장에서도요. 여보 당신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너무 쉬고 싶은 거 아는데 어쩌지 나 당신하고 이번 주말에 너무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너무 힘들지 않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기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본다면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도요. 아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 알았다. 이번 주말 그렇게 하자. 사실 나도 좀 쉬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갈 수가 없네. 내가 아, 늘어지지 않게 그렇게 또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고는 있어요 근데 내 상대방도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나하고 다른 상황이 됐을 때 우린 늘 문제를 만들거든요 내 상대방은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상대방을 사랑하듯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면 내 상대방도 들어줄 거예요 나도 내 상대방이 말하면 들어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 상대방이 몰라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눈치 보고 서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되어가고 계신 건 아닌지 만약에 내 남자친구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나만 혼자 애쓰고 있다고 참아주고 있다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말들 상대방에게 꼭 해줘야 될 말들이 뭐가 있는지 그 알맹이를 빼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아파하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